저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만나기회예요 네. 예배 드리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배 첫 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 예배 인도는 우리 차영호 강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조지아주에 가서 예, 성교하실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얼굴은 안 보여드려요 성경책만 보여드립니다 <웃음> 영상으로 하나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가 또 시작하는 처소이니까 다바서괴로 <웃음> 이스라엘, 하나님, 요와께서, 요와 같이 말씀하여 드시기를 내가 내게 유주시오. 일러준 모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아멘. 믿으셨으리라 또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기록하시고 전하시고 아멘. 하는 또기한이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이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하는 곳에 왔습니까? 왔으니까 탕수육과 네. 쟁반짜장으로 네. 맛있게 음. 먹어보도록 가입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부먹이에요 찍먹 아, 여기다가 합치게 반반하자 이쪽으로 위 음. 저기 공기 없죠? 공기 공기 없죠? 공기, 공기 하나에다가 쏟아서 아멘. 건강과 유기 건강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쓰임 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귀한 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자, 아, 이거 이게, 유수저도 잘... 음, 이거 수저도 보면은... 들어. 만두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음. 이 만두 일년 먹고. 아. 아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음. 이거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음. 진짜 음. 맛있잖아요. 음. 여기 여기. 음. 진짜 보면... 음 응, 맛있어 맛있게 잘한다 이거 드세요아잘읽어저배부 이거 드세요 이렇게 많이 저리 먹으라고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명, 고명, 더봐이거 고명? 뭔 고명? 고명. 뭐, 고명. 아니, 이거 짜고아아어먹으면네 무슨 뭐, 뭐? 괜찮아? 짜장에 안 넣어 짜어어 뭐, 뭐어 <웃음> <웃음> <웃음> 한 분기도 없는데요, 짜장면 제일입니다. 음, 아우. 그리고 그걸 보면 제가 보니까 음. 음 시장 보면... 짜장면 시키신 분. <웃음> 어, 얼 <얼굴을 안>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나와요. 만요 나왔습니다. 네. 얼굴 저는 수련을 해 <웃음> 수련을 <웃음> 월 수입이 워낙 작아서 제가 조금 저기 많아지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집 맛있다. 응? 음? 수육도 맛있고, 장반자장도 아. 음. 맛있고 맛있네. 장만자장은 1인분씩 그냥만 나온 원래 기본 있잖아요, 그죠? 1인분이 1인분이 2인분이지. 음. 많아 1인분이 비싼 거 아니야 이 집은? 그네보고 원만데. 걔보얼지 않고, 걔네, 보지계고하려보지고 걔네, 보내지 고 걔네, 보내지 고 걔네, 보내지 않고, 걔지고 걔네, 보내 보내지 않고, 걔네, 이내지네보내네 황숙이 1만 5천 갈래? 대짜가? 응. 와 비싸다 한테 양도 맛음만원 1만 원? 한만 원? 4개. 4개. 8천 원씩. 8천 원씩. 3만 원개네개원씩 8,000원씩 8,000원씩 8 0 0 0원6 얼마 정 그럼 이게 8,000원이야. 이게 8,000원이고. 32,000원이고 네, 네, 이게 3만 0 0 0원인가 65,000원. 이게 단가가 서못 들어. 음. 장 이런 것들이 에 9,000원 만원 고지. 가 올라가지. 농심에서 추석 지나서.